보통 ISTJ는 애정표현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. 하지만 특별히 사회화된 ISTJ의 경우 드물게 말로 애정표현할수 있습니다. 만약 어릴 때 매우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사랑해를 밥먹듯이 들었다면 다른 ISTJ 뚝딱이들보다 좀더 소홀하게 사랑해를 외칠 수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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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young san g yul tong ha istj wa yu i hon in shingo ha shi gil b1 h e a d n a d e r istj world membership h a g e e d ha shi mayan secret yi young san g bon in dung fan yi y o n san g vlog asmr dung total nega g benefit yul n e w lil su it sub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eb haju se yo